잉맨 이노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색깔을 제일 많이 칠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자, 미호야 오늘 페인트 게임을 할거야 페인트로 누가 누가 더 많이 칠하는지 내기하는 게임이고 나는 빨간색을 오늘 칠해보도록 하겠다 리아는 무슨 색깔이야? 나는 갈색 갈색? 좀 헷갈리겠네? 내 색깔이랑 구독 자, 빈 캠퍼스에 큐브를 누가 더 많이 칠하는지 하는 게임이고 한 번만 칠할 수 있대 빈 캠퍼스는 한 번만 칠할 수 있다 오케이 내가 제일 많이 칠할까? 빨간색 팀이 제일 많이 칠하고 있죠? 어, 저 69개 저 위에 점수판이 보입니다 점수판을 누가 더 많이 칠하는지 하는 게임이고요 상대방 색깔도 지워버릴 수 있고 내 색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 아니네? 아니,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었어? 그러면은.. 무조건 많이 칠해야 돼요. 달리기 게임이네. 자, 좋았어. 어이고 안돼. 똑같은 색깔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손해야 손해 어때 내가 1등한다 내가, 내가 1등한다, 1등한다, 1등한다 내가 1등한다 내가 1등한다 내가 1등한다 내가 1등한다 내가 1등한다, 1등한다 내가 1등한다 내가 1등한다 t to g 어 지금 1등이 갈색 리아팀이 빠른 속도로 8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아 이렇게 해, 빨라 리아가 엄 노랑이 엄청... 1등이에요 노랑 1000이에요 노랑이 1등이구만 이거 어쩔 수 없다 나도 분발해야 돼 벽도 칠하면서 가야 돼 벽도 칠하면서 이득을 봐야 돼 이득을 자. 쭉. 됐어 음... 내가, 내가 꼴... 까 내가 설마 내가 설마 내가 꼴등하는 골등 건 아니겠지 내가 까까자 빨간색이 1400 노란색이 1700 그리고 갈색이 1700을 달리고 있고 노란색이 1등이다 안돼 집중해야 돼덧치해야돼 안어 돼. 내가 1등 하나. 어 노랑색 1등, 갈색 1등. 오 과연 이? 1등은 누가? 두둥, 두둥, 두둥, 두둥 1등은 초콜릿 팀. 아 이야 리아가 1등했네. 오 야호. 좋았어. 그러면은 나는. 아이템을 하나 사야겠다 슈퍼볼 하나 사야지 슈퍼볼 살수 있는 돈이 생겼으니 슈퍼볼은 뭘까? 어? 던져서 색깔을 칠하는 거구만? 어? 나도 슈퍼볼 살수 있는데 슈퍼볼 사서 칠해봐야지 좋아요 다른 플레이어보다 큐브 색깔을 더 칠하면 된다 좋았어 나 리아랑 같이 됐네? 좋았어 간다 던져! 오 슈퍼볼 괜찮은데 이거? 빨리 칠하는데 오 어, 빠르다 슈퍼볼 빨라 이아색깔도뺏서버려 아, 나왜 이래! 이호색깔도빼서버려 이렇게 반대 쪽에 던지고 나는 저쪽으로 돈지 아, 주 전략적인 플레 아, 죠슈퍼로만 있다면 1등할수있겠어 먹지 세아 지금 내 색깔이 왜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거지 노란색이 1등이야 노란색을 좀 먹어줘야돼 리아야 노란색 먹는 중자 다른 아, 색깔 맛있다. 좀 방해 좀 하러 갈까? 맛있다 자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색깔 칠해야돼 색깔 성을 내 색깔로 바꿔야해 지금이.. 오 어. <웃음> 오케이 1등은 나로구만 공 사랑한테 맞추면 좋아겠니? 올라간다. 이제 빨간색 지우개. 빨간색 안. 안. 지우개. 안돼 이러지 마. 견제하는 플레이 싫어. 자 지금 누가 어 빨간색이 막깎이는 느낌이 돼? 들어요. 왜죠? 내가 없애는 중. 나도 없애는 중. 야 빨간색 깎이는 속도봐. 뭐야? 야, 노란색 견제해야 돼! 노란색 해야 돼, 노란색 1등. 자, 이거, 초콜릿, 초콜릿도 지금. 어, 노란색이 지금 엄청 많아. 나이 게임 타고난데 야, 노란색 견제해야 돼, 진짜로. 노란색 견제해. 노란색 견제해, 견제해, 견제해, 견제해. 노란색 견제해야 돼! 아! 아 너무 빨간색만 견제해서 이런 거 같아 아무래도 친구들이 너무 저한테 기어오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5,799 로복스를 사용해서 어? 어? 편지를 좀 해서 녀석들을 혼내주도록 할게요 어? 자, 와이드 롤러를 구매했어요 얘들아! 어? 어? <웃음> 이 와이드 롤러 크기를 좀 봐주겠니? <웃음> 뭐야 그게 5799 로벅스를 사용해서 내가 좀 구매해 봤는데 너네들은 무자본이라서 절대 나못 이길 것 같다. 구독. 이길 테면 이겨 봐. 알겠어? 뭐야, 어? 어, 네. 어, 네. 빨간색 뭐야? 도도도도도 어, 네. 현질의 힘을 보여줄 시간이야 어! <놀놀놀놀놀놀람> 빨간색 아, 미쳤어! 저어! 저어! 저어! 빨간색 그만둬! 어? <놀놀놀놀놀놀람> 어? <놀놀놀람> <놀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이거 이거 게임이 정말 재밌어졌잖아 리아야 무슨 색깔을 <놀람> 칠하고 있어? 리아 것만 뒤쫓아가면 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리아가 야, 야, 야. 어떻할 건데? 어떻할 건데? 어떻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 어디 가는 데? 어디 가는 데? 어디 가는 데? 어디 가는 데? 어디 가는 데? 어디 가는 데? 어디 가는 데? 어 어디 어디 어디 어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가? 어디 가? 어디가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어디 야 큐브가 게 없다. 아야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어디가 어디가 어 아, 노란색이 기어 오르네 안 되겠네 노란색 아니야 <웃음> 노란색. 아니야 안돼 노란색 혼좀 내줄게 혼좀 나자 너는 혼좀혼좀 나자 야야 빨간색이 없어야 해. 미오만 쫓아다니면서 치하면 미오만 아, 쫓아다녀. <웃음> <웃음> 그럼 나도 너를 쫓아다닐 거야. 좋은 생각인 것 같은. 쫓아다녀 봐. 난 뒤로 다시 가면 서 지우면 돼. <웃음> <웃음> <웃음> 예. 예. 당연히 내가 1등. <웃음> 좋아요. 컬러보다 다른 플레이어의 색을 어... 색칠할 수 있습니다. 좋았어, 이번에도 좀 색칠 놀이 좀 해볼까? 색칠 놀이야, 징. 어? 팀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둘이 팀했나봐, 이번에? 그런가 봐. 둘이 팀했나보네. 어 어, 어, 어, 어! 둘이 팀했다, 둘이 팀했다, 둘이 팀했다. 이번에는 좀 막상 막카의 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오, 색깔이 지금 굉장히 비슷해? 900개와 7 0 0개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 한번 스킨해 볼까. 스킨하니가 제일 재밌다니까. 근데 <웃음> 절대 질수 없어. 나의 그 오천 로벅스 우리가 이겨줄지. <웃음> 절대 그럴 수 없어. 니는 무자본이잖아. 나는 현질러야 현질러. 내가 돈값 해야 될거 아니야. 빨리 움직여. 아 이거 못 이기겠다. 힘든데. 자 2000개 대 1800개 아냐 포기하지마 여성은 자, 그래봐야 하나야 오? 어, 질 수도 있겠는데요? 오 어, 색칠하고 있어? 나도 똑같이 뺏어줘야겠어 자오 지겠는데 잘하면? 잘하면 질 수도 있겠는데? 아 하지만 현질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초콜릿 팀. 아, 7초 남은 상황에서 예, 드디어 내돈 지켰다. 어, 내가 만약 예. 쳐, 내가 만약 쳤으면은 어, 나 진짜 배 아파 오늘, 진못잘 뻔했네. 이기은 어쨌든 이렇게 현질의 승리가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 후, 내돈 지켰다.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끄> <끄> <끄> <끄> 안녕!